예전 상담 받았을 때랑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수술 먼저 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이빨은 치료를 하면 된다. 왜 내가 그러니까 양악수술을 해야 되구나. 이런 거를 딱 듣고 나서부터 그리고 일단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내가 수술하면 꼭 여기서 해야 되겠다. 그러고 나서 하고 생각해보고 바로 양악수술을 결정한 거거든요.